자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 어, 남북 경쟁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어, 이렇게 쭉그 족장시대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기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분열 왕국은 왕정시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에 나타난 그 성경은 구약의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표인데요. 자, 여러분 그 열왕기 열왕기서는요. 남북 왕들의 통치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대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맞춰서 계산하다 보면 정확한 연대 측정이 사실 이루어지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남북 왕들의 그 왕위 그 직위 계산법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뭐 섭정을 하거나 또 중복 통치가 있는 기간 때문에 이렇게 연대가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 보면은 그리고요. 어, 남유다는 새해 시작을 티수리월, 어,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가을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불 이스라엘에서는 니스안월이죠. 3, 4월에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열 왕국은 또 남북 경쟁기, 남북 화해기, 남북 단절기, 아시리아 정복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 왕국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열왕기를 통해서 쭉 순서대로 왕들을 나아가면서 남북 경쟁기에 그 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남북 경쟁기, 남과 북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그 영토를 차지해서 다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경쟁기의 왕들이죠. 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했고요. 또 루오보암과 그 애굽의 시사학이 전쟁을 하고 아비아와 여로보암, 그리고 아사와 어, 아람의 그벤하뎃 1세가 서로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분열 왕국을 보다 보면 열1기와 역대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열1기와 역대기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것이에요. 어, 11기는요, 기록 시기는 바벨룸 포로에 잡혀갔던 여아긴 석방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대기는 에스라가 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대기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기록 관점은요. 열한기는 선지적적 관점에서 쓰여졌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열한기의 내용과 구조고요. 이게 역대기의 내용과 구조인데 이제 음, 11기와 역대기가 분열 왕국의 왕들을 나타내지만 역대기에는 역대기만의 고유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기에도 역대기에 빠진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역대기로 보면 이렇게 역대기만 나와있는 고유 기사들이에요. 아담에서 포로 귀환까지의 이스라엘 족장과 1 2지파의 계보가 역대기에만 나와 있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계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 그리고 왕실 봉사자들의 명단 이렇게 쭉 역대기만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또 11기에는 나와 있는데 역대기에는 생략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갈등 그리고 어뭐 다윗의 헤브론 통치와 사울가와 다윗의 전쟁 그리고 다윗의 바세바 가는 범죄 이게 이제 역대기에는 생략돼 있죠 또 암론의 범죄와 압살론의 반란 기본 거민과 연관된 3년의 기근 사건 아도니아의 모방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솔로몬의 요압 심의 아도니아의 처형이 이제 생략되어 있고요 솔로몬의 재판과 왕국의 번영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 건축,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과 여호와의 심판, 북왕국의 역사, 북왕국의 예언자들의 활약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역대기는요, 북, 북왕국에 대해서는 모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열왕기와 역대기가 두 개의 시선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사는 요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는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의 기초를 가진 사관이에요 신명기에서 특히 왕에 대한 기준이 나오죠 병마를 두지 말라, 그 왕을 의지하라는 거고요 왕이라는 건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다윗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신명기의 언약보다는 다윗의 언약이 중요해서 그 역대기 사관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요. 어, 레위 제사장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이 국가에서 성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에 관심을 보이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선민사상을 강조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분열됐을까? 그 결정적인 원인의 제공자는 사실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왕조가 나뉘면서 이제 왕들의 이름이 술술 술술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그왕 정치를 했나 한번 볼까요? 일단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성전과 궁전 건축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열왕기상에 보면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어디에 건축했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을 했는데요. 이곳은 여우아가 다위세계 나타났던 곳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던 곳이에요? 이삭을 바쳤던 곳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쌌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의 공사가 결정없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업적이죠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또 솔로몬 하면 여러분이 딱 기억나는 게 뭐예요? 1천번제죠. 근데 1천번제는 천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천 마리의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예물이 천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디에 가서 기본에 가서 거기 이제 산당이 굉장히 크니까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언약을 했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어?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너의 나라를 내가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11기상 9장 4절에서 9절에 그 6절이죠. 6절을 보면 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도 내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꿈에서는 왕궁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강조하지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만약에 나를 배반할 경우에는 재앙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영화가 계속되면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솔로몬에게 왕궁에 솔로몬의 왕궁과 나라에 금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자 이때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걷는 세금이 금666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앉은 보자는 상하로 만들어져 있고 또 순금을 입혔는데 그 보자에 섯개의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이렇게 서 있으며 열두 어 사자가 있어서 그 층계 좌우편에 이렇게 금사자가 있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고요? 금. 어. 그리고 레바논 나무 뭐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요. 어, 병거가 천사박되고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요. 엄청나게. 넓었어요. 지금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요, 어, 약간 그린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사울의 영토고요.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다윗의 영토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죠. 솔로몬은 엄청난 그 영토를 넓히고 불을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부를 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어, 대목이 있는데요. 열1기장 4장이죠. 자, 이게 바로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치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루의 음식이 밀가루 30고루. 그러니까 30고루고요. 예.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이더라.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그 양의 음식을 한, 하루에 이렇게 소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엄청난 부를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천명의 부인. 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7장에 이 왕에 대한 규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반드시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요.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왕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사모엘의 기름을 부었고요. 또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명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지켜야 될규례가 있어요. 16절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7절 아내를 많이 둬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이 신명기 사관을 솔로몬이 지켰나요? 신명기 사관을 솔로몬은 모두 어겼어요. 자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죠? 병거와 마병을 모으의 병거가 무려 1,400대 마병이 12,000명. 대단하죠. 그리고 많은 이방여인을 사랑해서 부인이 무려 1,000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금과 은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과 같이 흔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은 결국요, 노년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보이는 게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나타낸 거예요. 엄청난 그 신들을 따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않고 모압의 가증한 금모스그 신당을 예루살렘 산 앞에 지었고요. 산당을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을 위해서 분양하고 제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됐는데, 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으니,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 다윗과 내가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직 한 집화만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아이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냐? 을이아아 선지자가 자기가 입었던 그새 옷을 잡아서 열두 조각으로 찍어서 여로보암에게 열 조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열 지파를 내게 준다는 거고요. 이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자, 결국 그 솔로몬이 그 물론 이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정책에 스스로 넘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섬기던 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그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순간적으로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또 솔로몬 시대에는요. 북이 영화를 누렸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그, 어, 건축이 지어졌는지 몰라요. 성전과 왕궁 뿐만이 아니라요. 다위성도 재건했고요. 어, 영토를 확장하면서 곳곳에 그 성벽과 성전을 지어, 성벽과 그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산당도 지어야 됐겠죠.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한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역군의 수가 이스라엘 역군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노역이 여기서 말하는 어, 역군이라는 건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가 3만 명이고 또 솔로몬의 짐꾼이 7만 명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어, 노역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도 엄청났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은 이제 열두 지파의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세겜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자, 이게 세겜인데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요. 자, 이 세겜 땅에요. 서쪽은 베레르고 동쪽은 그 아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 이곳에 이제 베렐동산이 있고요. 그람신 산이 있죠. 그림신, 그림신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신은 그 반대편 쪽에는 에발산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겜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자,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또 이제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사고 단을 쌓아서 엘렐로 헤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곳도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겜은요 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이렇게 그 세겜 지역에 가면 있고요. 그리고 또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 뼈가 묻힌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우수화에서는 어떻게 했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는 아비멜렉이 세겜에 이제 왕국을 세우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세겜에 이제 루호범이 도착을 했는데, 어, 백성들이 이제 어 도망가 있던 왜 도망갔어요? 여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귀에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원래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 이제 그런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은 뒤에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역의 피가 흐른다 해 갖고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몸을 피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세겜으로로어보암이 왕으로 왔을 때 아마도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표 협상가의 대표로 이렇게 세우고요.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앙인 솔로 르호바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앙인 솔로몬이 어,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르호바함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제 나이 많은 원로들과 젊은 자신의 그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든 신하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내네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건면하죠. 결국 이루오보암이 누구의 말을 따라요? 젊은 참모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거라고 언포를 놨어요. 자, 실망하고 화가 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다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가 다 가담을 하게 돼요. 왕국이 정말 분열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솔로몬의 죄로 솔로몬의 죄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로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세의 아들에게 업이 없다.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루어버함이 자신의 그 참모죠. 아돈이담을, 아돈이람을 이제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이제서야 루어버함이 알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루오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군대를 모아 가지고요. 바로 북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가요. 그런데 이때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것이 솔로몬의 죄로 인한 벌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제 군사 행동을 멈추게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우리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첫 번째 왕들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지금 비교해 놨는데요. 자, 지금 열왕기와 역대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과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자 루보함의 어리석음은 이제 양쪽이 다 기록하고 있고 왕국의 분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보함의 죽이는 11개는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역대기는 북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자 그리고 형제간의 전쟁 금지 선지자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린 것이 양쪽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로호보암의 건축, 로호보암이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이제 막 성을 쌓아요. 불안한 거죠. 솔로몬 때는 부강했지만, 막 군대도 자신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로 나뉘니까 쭉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곳만은 비워둬요. 어디요? 북이스라엘 쪽. 왜 비워뒀을까요? 그곳은 내가 반드시 통일해야 될 나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건축 또르오보암의 종교 전책은 역대기만 나와 있고요, 여로보암의 종교 전책은 열한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로보암의 이제 죽음도 열한기만 되어 있는데요, 르오보암의 즉위와 범죄에 대해서 이제 열한기와 역대기 양쪽이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로범의 죽음의 사적과 죽음에 대해서도 양쪽 열왕기와 역대기가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가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는 열왕기 상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이제 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선지자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왕이 됐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시작해요. 여로보암이 자 에브라함 산지 세겜을 먼저 세겜을 그북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 마음이 르오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르오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해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죠. 바로 베렐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 이 애국당에서 인도에 낸 신을 이렇게 다 모셨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단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은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일반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당시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에 한 4명씩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를 모두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여러여로보암이볼때 유다 지파와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사독이죠 이 레위 지파는 사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계 파가 이 사독에서 나온 것처럼 당시 레위지파는 완전히 다윗 그러니까 유다지파와 짝짝꿍이라고 여러 번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모두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절기를 바꾸게 되는데요. 율법에서 정한 절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장막절을 일곱 번째 달이 아닌 여덟 번째 달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일을 합니다. 북쪽의 지파들이 추수를 할 때는 남쪽의 유다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추수를 했었는데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일곱째 달의 장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장막절 자체가 그 이스라엘이 이 땅을 얻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보암은 어떻게 해요? 추수를 즐거워하는 축제 정도로 그렇게 바꿔놓아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여러 밤에게 이제, 어, 금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분양을 할때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이 금송아지 재단, 금송아지 재단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언제 등장해요? 요시아가요. 여로보암하고 3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요시아를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로밤의 금송아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타협하고 믿는 그런 신앙이죠. 이게 뿌리까지 뽑아질 뽑혀지려면은 긴 시간이 걸려요. 300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게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보인 증도대로 도대로 이때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 유다왕 르호보암을 보게 되겠는데요. 자, 이런데도 이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의 그 죄의 기준이 생겨나죠. 여로보암의 죄.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 금송아지 숭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을 함부로 바꾼 것. 세 번째는 절기를 옮긴 겁니다. 근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남유다왕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어, 아내가 몇 명이요? 아버지를 좀 닮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18명. 그리고 첩이 60명. 그래서 아들은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이 르호보암이요 한일 중에 아주 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기 후계자를 세우는 그 지도 지혜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아들과 딸들 중에서 이제 후계자를 정하려면 후계자의 전 난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서로 왕이 되기 못자.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첩 미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일찌감치 점찍고 있었어요. 이 미아가가 누구냐면 압살론의 딸이에요. 여러분 압살론이 엄청 그 미남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미아가도 아마 엄청난 미인이었나 봐요. 이 아비아를 후계자로 미리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 형제들 가운데 에자 지혜롭게 전부 그 땅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 각 지역으로 흩어서 자리 잡고 살게 했어요. 아주 그냥 양식도 호하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도 많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아비아에게는 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자의 난이 없이 왕권이 이어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르오바함이 어떤 왕이었냐 열왕기상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세 41살이에요. 그래서 17년을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르호바함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웠고요. 그리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와께서 이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악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남색이 하는 자가 있었어요. 뭐 당연히 그 아세라상에 선 아세라 신전에서는 뭐 바알 숭배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아세라 숭배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그 신이 바로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숭배였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그 엘신이 가장 강한 신이었는데요. 아세라는 그 엘신의 아내로 바알을 비롯한 일곱 명의 우상 신들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은 주로 바알의 제단 그 옆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 아세라 목상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의 숭배도 이루어질까요? 바알 숭배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남창이 있었어요. 그렇고 여기서의 남창은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세라 신전, 바알 신전에서는요.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우상을 섬기로 온 사람들이 이 신전의 사제들과 어떤 성적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하나님이 가나한 사람들을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죄악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드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 땅에서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제거하지 못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이런 죄악이 이스라엘에 퍼져서 가안한 그 원주민들처럼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어,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에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요. 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처음에 르호보암이요, 3년은요, 굉장히 잘 어,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떻게 잘 다스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북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경구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호밤의 왕 5년에 시,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버리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막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과 왕이 이제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급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막 하고 이제 구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외치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계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어떻게 되어 애구방의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우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이때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럼 르호버암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 역대하도 똑같이 역대하는 그 르호버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애굽의 그 시사기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버암과여로밤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제 아비아예요아비아는 이제 역대기에서는 아비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비아의 즉기를 열왕기와 역대기가 모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평가는 열왕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 열왕기 나오고 있고요.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 기록이 돼요. 또 아비아의 설교와 전쟁의 승리는 역대기만 기록이 되고, 또 죽음과 장사는 열왕기와 역대기 양쪽에 모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아비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할까? 열왕기 상에 보면 어, 여로보암 왕1 8째째 해에 아비야미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우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한기는요. 이게 다예요. 이세 세 구절이 거의 이그 아비암 왕에 대한 기록의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별 볼일 없는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의 기록은 여러분 조금 달라요. 역대기는요. 이 아비아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이룬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뭐열왕기열왕기에 기록된 그 할애된 어, 부분의 3배 정도를 역대기에서 이아비 아비아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18제 해 남유다의 초대왕 루오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비아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올커니하고 이때 이제 남유다를 모두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80만 대군을 여로보암이 이끌고 이제 아비아의 군대와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의 연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비아는 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때그 즉계 후손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유다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여로보암은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아의 주장은 사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의 대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의 사사로운 어떤 반역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징벌로 나라가 나뉘었고 유다는 북이스랄레부터 고통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연설의 요지는요. 우상 숭배를 조장해온 여로밤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제사하고 레위인도 모두 쫓았으니까 이런 우상 숭배한 너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니?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 이렇게 지금 아비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아가 큰 소리로 치면서 연설을 했지만 막상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80만 대군이 거세게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이 아비아의 남유다의 군대가 40만이었는데 이제 수가 더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전법이죠. 완전히 앞뒤로 포해요. 아비아가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고 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요?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 자 이제 그 아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아사는요 열왕기상에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준은요 다윗의 기준이요. 다윗은 밧사 밧사 밧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해죠뭐 어떻게 했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고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미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은 신의가에 불살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후의 위니까요 뭐 할머니일 수도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들면서 그 아세라 상을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 상을 모두 떼셔버, 부셔버리고 자신의 할머니마저도 폐위시켜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자기의 가정을 갖다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바깥에서는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자신의 집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아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고 있죠. 자, 이, 이 사진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태유가 쫓겨나는 그런 사,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 조금 전에 이제 11기를 봤죠.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를 어떻게 기록하냐. 역시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포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와를 호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그 칭찬받는 왕의 그 기준이 있어요. 다윗의 그 행위처럼 행위해야 되는데, 먼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상을 모두 깨부시고요, 부시고요, 산당을 없애야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 이세 가지, 세 박자가 맞을 때 가장 칭찬받는 왕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아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사에 대해서 역대화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아사가 15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구스, 구스면 지금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에 그 세라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게 이제 이집트의 명령을 받아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남유다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이제 아사가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11절 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이제 아사의 기도인데요. 자, 세 가지를 기도하죠. 여호와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누구의 도움만 필요 가능해요?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을 때 주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과 우리가 되, 대적할 때 주님밖에 우리를 건져줄 사람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야죠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군대가 왔지만 그 엄청난 수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강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가는지라.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해야죠. 아사와 바아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열1기상의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사가 이번에는 봐보세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로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제 유다를 치러 오려고 막 라마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요. 지금 북한이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중국은 중국 우리랑도 수교를 맺고 있고 북한한테도 수교를 맺고 있어요. 중국에 가서 우리 좀 도와줘라. 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돈 엄청나게 줄 테니까 저쪽 북한을 좀 뒤에서 쳐줘라. 물론 중국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하사가 갑자기, 자, 수리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위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의 전쟁을 못하고, 자, 군대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없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 군대를 막아요. 자, 아까, 여러분, 아까 그, 그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쳐들어올 때는 아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이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은요, 솔로몬, 다위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사 때에 와서 그 유다가 이 아람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사의 조치가 조치를 시작으로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그 분쟁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개입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열한기는 특별하게 평가를 하지 않지만 역대기는 아주 명백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요.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구스 사람과 루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들은 아사가 어떡해요? 이게 망령이 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서 하나님의 일을 따랐던 아사가 완전히 변했죠. 아사가 노해서 성견자를 오에 가두었으니 그 성견자를 오에 가두고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므로 그때 아사가 또 백성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역대화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할머니까지 그 성역,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았던 아사가 정말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 종교개혁을 했는데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기는 아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사가 늙음하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들었다라는 말만 기록을 하지만요 역대기는요 그가 자기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아사가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지만 정치나 의료 같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더 신뢰했다라고 이제 역대기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가요. 종교개혁을 실천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바하사의 그 위협에 대처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잘못된 예견이나 어떤 기복적 그리고 주술적인 신앙을 타파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사는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아사는요.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칭찬을 받는 왕이 돼요. 비록 그 말년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선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북 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사를 하 잠깐 볼 텐데요. 어, 성경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하사, 바하사는요 아사왕 첫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모든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나 다스린다. 그런데 이 바하사도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열왕계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그 재단의 이 반으로 쪼개져서 그 죄가 다 쏟아지는 그 일이 있었던 후에도 그가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의 산당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바로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은요 애굽으로 자신의 몸을 피했죠 이때 사실은 그 애굽에서요 이 우상을 봤어요. 금송아지 상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풍요의 그런 상징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어쩌면요. 여러 보험의 정책은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하나님을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여로보함이 말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 대신 저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수 있으니까요 종교적 입지를 다지기도 더 쉬웠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더 편리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유한 번영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금송아지 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 탐욕을 자극했던 왕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의 교회에서도 사실 너무나 자주 목격되어지고 있어요. 자, 설교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려고 해요. 교인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지키시고 내가 쓸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목회자가 교인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교인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당들이나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죠. 교인들은 그 거짓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복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보다 잘 지어진 건물을 가진 교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것이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보암의 죄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주인님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를 채우는 종인지 그리고 내 신앙의 말씀 위에서 내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교회 건물이나 인간관계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러보암의 그 길에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